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미칠하는데요 그냥 마음껏 울고 선물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면 되니까요 플렉스 여기에 딱오이피클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히다 아닙니까? 그냥 한번 먹어보자 오일 피클 한번먹어 피클 도대 피클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겠지형 <웃음> <웃음> 나가 로봐 되겠니? 아피 하나 먹어봐 그거 야 하늘에서 떨어 많이 아팠 I was told you play. I was told you. 지금 보고 있을 l d you. 이 was told you. I was 이 o l d you. I was told you. I 너무 단순하지 않냐? 나 진짜 가자마자 쓰레기통부터 볼 건데. 내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래, 누가, 누가 짱은 거요를 걸렸을지 모르니까. 아, 나 근데 숨기러 갈때 쓰레기통 한번 쑥 흘서고 왔다. 아. 나, 나 왜, 진짜 나는... 쓰레기, 쓰레기통 한번 본다. 나도 이미 갈때한 번씩 쓱 봤어요. 아, 그래? 근데 아무것도 난 밝은 못했 일단은 없었어. 네, 일단은 없었어. 8게 단순한 사람이 니난 솔직하게. <웃음> 남준이야 잘생요아왜 무서워? 남준이살 갑자기 무서워리네아 네가 아, 진짜, 생각하니까 아, 웃겨지잖구나. 솔직히 석진이형 아니 남준이에요. 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 정도 연기 잘해 요슨 애들은. 이거 <웃음> <네가> 네 거지. <웃음> <웃음> <웃음> 네가 쓰레기통에 숨겼지. <웃음> 아, 아 음. 일부러 과하게 아, 이런 아, 거 태연이 아닌 것 같아. 준영. <웃음> 이 주인은 형이죠. 진짜 모르겠다, 진짜. 형 들어가요. <웃음> 저구요. <웃음> 지금 정국이는 용의선상에서 계속 빠져있어 그때 처 그러니까. 어, 그러게. 어 얘는 이꼭 <웃음> 닦고 <따봐도> 있잖아. <웃음> 아. 야, 근데 다 나랑 들어 옷 대준결이 내 눈으로 봐라. 자 이번 편 <웃음> 들어서 평화로서... later. 저는 그래서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오와, 이 다시 한번탁 해가지고, 탁 생각해봐. 진영인 것같아 <웃음> 아, 진짜? 여는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 One winner l a t e r 아 지민이 할게요. 지민이 할게요. 여관은 지민이 맞아. 오와, 이어 주세요. 아, 진짜 진영이야? <준형이야? 웃음> <놀람> 너야? 아, 아, 아 아씨. 왜요? 나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아 그래? 야잘 찾았어요 나이게 아아 아아 잠깐 저 질문 있습니다 저 말고 아무도 안 받았죠? 뭘? 네네 <놀람> <내게는 놀람> 아... <목소리> 으아... 형씨 이상한 거만드지면안니다저 제목 지었습니다. 가져가요. 오파라고요? 오파? 네. 뭐예요?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와, 오파 됐으니까 오파? <목소리> 네. 오파! 오파가 되는 거예요? 오렌지 파인. 아, 뭐야. 오파 나란 근데 아 4불밖에 안 되는데 와 그래도 나 4점이나 했네 근데 이 날은 진짜 흔치 않은 거 알죠? 제가 1위를 하고 있는 날은 뭐 그치 그래서 뭐오 이거 할말 있어 <목소리> 너 옷이 왜 이렇게 좀 작은 거 같으니까 <웃음> <웃음> 어깨가 어, 어, 그거 커졌네 허, 진짜 헬의... 일단 지금 외국어로 된거 유지로 되는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이게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왜? 남주 여기서 숨겼어 어? 아 남주 거기네 거기 거기? 거기? 아뭐식사에막 청소 도구함 이런데 에이, 알지 뭐그 안내데스크 막 Just then.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멀, 머리를 안 썼나? 아니면 너무 머리를 썼나? 아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 물건 많고 그런 데다 숨기지 말라고 진데다 들킵니다 우리 주문해 주시네 주문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선 네, 손님. 주문 들어주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뉴판 2죠 저희 이제 뭐가 있냐면요. 딸기 에이드들 딸기라테. 그 딸기, 음, 딸기 에이드들 딸기라테 있습니다. 조리폭라떼 아니 아니 민트 초코 라떼. 민트 초코 라떼! 오! 조리폭라테! 조리폭라테! 다리폭라테에이 괜히 죽었어. 오! 어때? 녹화 쪽은 계속 배워질 수군이. 가다어요전너가 왔어요. 녹가 뭐? 이봐 네? 끝이요 자 주문 나왔습니다 네, 고객님 정나석 네, 네, 아, 라떼 형도 진짜 잘 만들었어 이쁜 나떼 주문 나왔습니다 어 맛도 보고 싶다 카페 알바 준비 잘 했구나 정호석 고객님 정호석 <웃음> 고객님 마지막 최종 1등에게 1등 멤버에게 상품? 또... 상품권 특별하지만 소소한 아... 아나 솔직히 무대권이었으면 좋겠다. 아 나는 소소한보다 좀 거대한이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하지만 거대한. 아, 사이즈는 거대한. 잠시만, 사이즈 거대요? 어, 사이즈 거대한 그건데 뻥튀기. 어우씨 어우씨 어우씨 어우 저 이게 코타치 안 했어? 어내 재관 까딱놀해 다. 아 이씨. 어 너무 당황했네. 어.